결 왓? 왓더 t 왓 e 저의 알리 w 처음으로 h e 사람이 당신이에요. the 는 u c k What the f 하 c k What t 이거 분명히 그거 있다 듀오 있을 것 같은데? 아... 나 빼고 다 다인큐야 <웃음> 나 빼고 다 친구들이었어 <웃음> 다인큐였잖아 어, 어 긴장돼 사인큐라가니까 긴장돼 각자면 모르겠는데 사인큐는 좀 그래 <웃음> 어떤 의미로 난리가 날수 있다는 거죠? 제가 제가 난리가 난다는 것인가요 <웃음> 아무도 아무도.. 아무도 안 오는데? 친구들.. 다 같이 담배 피로 갔지? 4명 네 담배 피로 갔네 PC방에 쭈루룩 앉아가지고 어? 담배 피로 갔네 아나 담배 좀.. 나 화장실! 우르르르르 일어나가지고.. <웃음> 나 혼자 여기 볼 필요는 없잖아.. 아이스 이제 마궁점, 마궁점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나 걱정됐나 이제. 이거 그냥 WQ 해도 되지. 아, 이런데서 걸어야 되는 건가? 아, 뭔가 알리하니까 들어가고 싶네. 어 근데 전멸이 다시 돌아오대. 나 어? 마공점이면 계속 마공점인 줄 알았는데 전멸이 다시 돌아오네요. 아 그렇구나. 나는 계속 마공점인 줄 알았어. 전멸을 못 쓰는 줄 알았지. 아씨, 그 얘, 얘나, 얘나 때리자. 아씨, 잘못. 어? Thank you. 아, 아 죄송. 와 이거 내 잘못. 아 이거 내 잘못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너무 부끄러웠어, 방금. 내 스킬샷에. 알리 스킬샷을 알고 게임을 하니까 너무 부끄러워. 그래도 뭐 옛날 만큼 심하진 않다. <웃음> 가자! 아, 씨. 궁에 제가 걸릴 게 뭐야. 아우. 아, 자꾸 방생하네. <웃음> 아 됐다. 어, 아우 진짜 거리 안다. 씨. 하나서 <웃음> 한번 내리쳤어. 아 답답해. 거리가 안다 거리가. 오빠야, 와, 어? 이게 안 죽어? 아, 잡았다. 나이스. 다인큐 4인큐 맞지? 나 어, 빼고 다친 구들인데왜썰렌안 하는 거야? <웃음> 나도 썰렌한다고 찬성 눌렀는데 아 이거 미션 축에도못 가자 용 자체를 건드리지도 못했네 아니 용이 존재는 합니까? 이거 볼수 있는 거야? 아니 이게 미션을 하고 싶어도 미션 근처에도 못 갔어 아잇 와 이거 끊기니까 뭘할 수가 없네 <웃음> 아 미안 <웃음> 미안 <웃음> 내가 큐못 맞췄어 미안 아 진짜 웃겨 아 재밌다 실전은 어렵네요 미안하다 조금 연습 좀해보라고 어, 그래도 비 맞았다 비면 양호하지 아딱한 판만 더 하죠 알리 한 판만 더 할게요